아, 어이 우리고 이러고 하지 말자마. 멋는거이 하지 말자마. 이런 거, 거이 하지, 하지 마. 그냥, 살이시 어.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주문해서 알아서 하세요. 피곤해. 피곤해. 피곤해. 피곤해. 피곤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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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감이야. 나지솟다나 때문에. 난 지솟아. 내가 너무 많이 취한 거 아니야, 이거? 아, 너 누구 대 자꾸 내 딸한테 전화하냐? 어이 짜식아.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바기우 간에 야너 이름 뭐야? 어? 너뭔데 고등학교 졸업도 안한내 딸한테 자꾸 치근데 이 씨박장 끼 그냥 백도씩 끌는 거야. 캐리 두어 방 살고 다 머리털로 홀라당 백개를 옮길 게. 무식개. 야 그리고 애가 자음이고 이쪽은 모음이야 그래서 이거 치고, 이거 치고, 이거 치고, 이거 치고 느낌이 나야돼 초등학교 초등학생 가리시기 시작하네 그리고 밑에 엔터도 한번 쳐야돼 엔터도 쳐야돼 <웃음> 네, 엔터 치는건 아지 엔터 아니야 이거, 이거. <웃음> 아유,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컴렇게 했으면 또 짠하네 그죠? 또 어렸을 때 컴퓨터 할 시간이, 시간이 없는거지 아, 아, 어쩐지 그런가 그니까 단체 카톡밖에 방크크안 보여요 <끄> <끄> 어저 <저희> 옛날에 그서 초월 남겨줘야지션 여자들 다 신데렐라 신데렐라. 신데렐라. 안지박 사람을 찾아라. 신데렐라 찾았어요. 우가 음악을 미지고 와가지고 게한하 시험 주관니까 이번엔 박자장에서 메일 확했더라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자 없는 가잠이왜이렇지고자기 잘는제못 뭐, 는데 뭐, 는거 뭐, 야거 뭐, 이거, 뭐, 이 이거, 이거, 뭐, 이거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이거, 죄송합니다. 아. 텀이 아. 아. 아. 아. 아. 네, 오케이. 네, 힘 하트를 그렇게 하던 아, 이거? 하트를 그렇게 하던 정치가 뭐야, 이거? 밥은. 어, 게 다시 하십쇼 네. 안녕십 제이슨. 제이슨. 그냥 절대 안 열려지. 제이슨. 1마하고나갈걸려 제이슨. 나갈걸. 1려